웨지를 치는데 딱잘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공만 많이 떠서 거리가 좀안 나가시는 분들 꽤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웨지 직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레슨할 때이 아이언까지는 제 거리가 잘 가시는데 꼭이 A나 S 혹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60도, 뭐 56도 이런 웨지를 치시는데 거리가 갑자기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아주 간단한 팁으로 다시 제거리로 보내고 탄도도 좀 낮아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팁이 있거든요. 제가 그 레슨을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할때이 클럽 헤드가 생긴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이건 무조건 뜨고 거리가 안 나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살짝 세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업 때 그러면 공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좀 오른쪽으로 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살짝 닫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자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클럽헤드 반만 걸쳐서 판의 중앙에 이렇게 놓게 해주세요 이거는왜 놓는 거냐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공이 뜨는 분들의 이 세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클럽이 어떻게 보면 생긴대로 지금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크 그립도 잡히고 공을 오른쪽에 두는 게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샤프트가 거의 핸드 퍼스트가 없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치면 공이 뜹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아까 그렇게 세팅을 하고 공을 제가 풀스윙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m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스핀 피 양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스핀 피 양이 12,000까지 먹었어요 스핀 피 양은 많이 먹고 거리는 좀 줄고 공도 많이 뜨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어요 강하게만 치고 그 강하게 친 공들은 더 많은 백스핀을 유발해서 공이 더뜰 거고요 그리고 거리는 똑같이 안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올바른 세팅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는 이게 생긴대로 이렇게 제가 채를 놓은 거고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달라지죠 이 헤드가 일단 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핸드 퍼스트가 확실하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뭔가 바닥을 지금 지면 살짝 이렇게 눌러지는 느낌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기준은 이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 정도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하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아까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공을 오른쪽에 딱 두기가 편해지고요 확실하게 핸드 포스트가좀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공을 쳐보면 지금 둘다 똑바로 갔고요그 다음에 이 공은 지금 90m 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20m 정도가 좀 멀리 갔죠 두클럽이나 멀리 갔습니다 같은 60도 인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리가 갑자기 피칭을 치다가 웨지로 오니까 거리가 확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세팅값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그 세팅값은 여러분들 연습장에 가면 타석이 이렇게 네모난 타석이잖아요 모서리 부분에 가서 아까 제가 헤드에 반만 이렇게 걸쳐서 그 기울기를 살짝 세워 주시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맞춰도 돼요 혹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문지방 같은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공을 치는데 직진성이 좀 부족하다 웨치샷을할때 공만 많이 뜬다 어,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치면 칠수록 아마 더 뜨고 이스피양이더 많이 걸리면서 거리는 계속 줄 거예요 그립을 교정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세팅, 세팅 값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피이안 먹을 거라는 걱정하지 마세요 스피는 오히려 적정하게 잘 먹을 거예요 기존에는 뜨기만 하고 이제 백스피 양이 많아서 너무 잘 섰다면 이제 어느 정도 런이 한 2, 3m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적정한 스피는 양까지 걸리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세팅법을 바꿔서 여러분들만의 직진성도 찾고요 거리도 다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